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별다방에서 커피도 사왔다. 아, 화장실 다녀와서 여유롭게 마셔야지. 음, 음. 커피 맛있다! 응? 응? 어. 여기 있던 커피가 어디 갔지? 내가 분명 여기다가 뒀었는데. 여보. 혹시 여기 있던 커피 당신이 먹고 있는 거야? 응? 내가 먹고 있지. 그건내 커피야. 응? 이 커피 누가 사온 건데? 내가. 음. 누구 돈으로 샀는데? 내 돈이지! 어? 너할말 없지? 그럼 당신은 누구건데 어, 어머 부끄럽게 왜그래 라고 할줄 알았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거야 아우 이걸 확 그냥 어. 어디서 그냥 넘어가려고 아 전에도 내가 사온 과자 다 먹고 당신은 내가 사온거는 다 자기꺼처럼 먹더라? 아, 아이씨. 당신 힘들게 내가 일해도 돈벌어오는데 이정도는 먹어도 되는거잖아 그리고 이거 내가... 아니 그러면 돈을... 죄송합니다 뭐라, 뭐라 먹어 먹어? 야! 뭐라 먹어! 아이... 이게... 당신께 내꺼고 내게 당신꺼지 커피 한잔 먹었다고 아주 쪼잔하게 구네? 뭐라구요? 당신 지금 말 다했어? 응! 말 다했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반으로 나눠요. 이 선, 절대 넘어오지 마. 어? 넘어오면, 내가, 아주, 그냥, 다내 거야, 알았어? 음? 잘 됐네. 그렇게, 내 거니까 따질 거면, 딱선 나눠. 편하고 좋겠네. <웃음> 엄마 아빠 에이, 왜 사와요 음,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음. <웃음> 우리 귀여운 우리 딸요루루넌 이제 엄마랑 아하게 사는거다? 우리 잘생긴 아들 음, 일로알로 뽀뽀 한번 하자 둘, 어. 왜? 넌 이제 아빠랑 사는거야 알겠어? 이야요르루이 어? 이 선은 뭐야 어? 엄마 아빠가 세웠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물건을 반만씩 쓴다 리아야 너선 가까이 가지마 이선 어? 넘으면 아빠를 배신한거다 알겠어? 어? 난 엄마가 더 좋은데 어? <웃음> 우리 딸은 저선 넘어서 아빠한테 안갈거지 어? 어? 어? 엄마 아빠 이런 짓은 조금 유치한 것 같아요 아이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겠 그럼 니아야 나가 그럼 되겠다 어? 음, 음. 어쨌든 여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여기 넘어오면 다내거다 좋아요 당신 물건도 넘어오면 다내거예요 알았죠? 엄마 아빠는 <놀바네> 정말 유치하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하. 리아야 오늘 메뉴는 아빠가 시켜주는 피자란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훨씬 맛있을걸 엄마한테 안 갈거지? 어, 어, 어, 어, 뭐, 네 그, 그럼요 와 피자 맛있겠다 <웃음> 아, 여루야 저런거 풀어 하지마 봐봐, 엄마가. 슥슥슥슥슥슥슥슥 <웃음> 자, 엄마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단다. <웃음> <흥>. <웃음> 저런 돼지고기 따위. 리아야 아빠가 내일은 치킨 시켜줄게. 응? 오. 요, 요로야, 저런 건 금방 질려. 엄마가 수, 젓가락이랑 숟가락 금방 갖다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밥 먹자. 어 어. 어? 어? 응, 이 숟가락 내 거야. 손 넘어왔어. 음, 그래, 니꺼 네 해. <웃음> 리아야, 우린 피자나, 피자랑, 피자랑 콜라나 먹죠. 아빠, 콜라가 잘안 떠져요. 어? 어? 여기까지 굴러왔네. 이제 우리 거다. 응? 아, 찐장. 오. 그러고 보니까 여보 냉장고 뒤에 비상금 숨겨두는 거 같은데. 오, 그그그그 그거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제 거죠? <웃음> 그 그건 안돼. 네네네 또. 네, 오. 네, 어? <웃음>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이건 아니지! 언젠 선 넘으면 내 거라며. 그럼 이제 이 비상금은 내거 참견하지 마시죠. 어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이제. 어? 어? 요로를선 넘었다. 이제 요루 내 거. 어? 어? 뭔 소리야? 반밖에 안 남았어. 반은 내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반만 남았으니까 반이라도 나한테 지분 있는 거지. 어? 아, 캘러마. 아, 가만 있어봐. 아이, 진짜 이거다 이거다. 놀아했다. 놀아 아, 어, 맞다. 저녁 드라마 시간인데 어, 우리 용대 씨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 아, 빨리 TV 봐야겠다. 응? 어. 음? 뭐해? 손 넘지마 이 TV는 우리 거야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굴 거야 당신? 뭐가 유치해? 어, 당신이 더 유치하게 굴었는데? 음... 어쨌든 이 TV 내 거야 응안돼 돌아가 <웃음> <웃음> 가면라이더 봐야지 어? 나 마법소녀 보고 싶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가면 라이더 봐야 된다고! 너 TV에 손대면 나한테 혼난다! 어? 하.. 목말이다 물이나 한번가져로가볼게 후후후 응? 어? 어? 어? 리아야! 너 넘어갔으니까 TV 보지 마! 어? 어? 이런 게 어딨어요? 다시 넘어가면 되잖아요! 응안 돼! 돌아가! 어? 어 리아야! 어? 못사 봐야지. 그래. 우리 요르르 나랑 TV 보정 히히히. 야야, 우리는 핸드폰으로 용달시 볼까? 오이 진짜. 여보, 여기에 딱줄 그었으니까 밤 몰래 넘어오지 마. 알겠어? <웃음> 내가 애숟리에요 당신이나 넘어오지 마. <웃음> <웃음> 진짜 아빠 가거는 소리야 아빠 발냄새 잠을 못자겠네 잠을 야요르어 어, 어, 엄마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하해시키지 어 잠을 못자겠어 나도 몰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좋은생각이 있어 <레> 뭔데? <레> 음. 당시, 당신, 왜, 왜, 왜, 왜 여기 있어? 음... 어, 어, 어, 내가 왜 여기 있지? 어, 어, 어, 당신, 너, 너, 너 넘어왔어? 어, 어, 이제 당신, 내, 내거 어, 어, 그럼 딱 이제 당신 꺼네. <웃음> 여, 여보, 내가 어제는 미안해. 여보, 아니에요. 저, 저도 저 미안해요. 여보, <�심> <웃음> <웃음> 어, 오그라들을 죽을 뻔했어. <웃음> 그래도 한입 있잖아. 다행이다. 그치? <웃음> Oh required AH oh